안녕하세요 노아소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에 왔습니다 왜 코스트코에 왔냐면 디즈니 제품들, 뭐 토이스토리 제품들도 같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러 왔는데요 어? 비둘기 코스트코에는 어떤 디즈니 제품들이 팔고 있는지 한번 가서 봅시다 오늘의 룩은 타워에서 구입한 우디 맨트맨이에요 맨투맨 이렇게 패치 달려있고 우디 얼굴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우디 옷을 입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여러분 따랐어 <웃음> 네 이렇게 들어왔는데 벌써 난리입니다 난리 여러분 이 아기 예수 귀여운 뽀짝스랑 이렇게 호두깎이 인형도 있고 이렇게 이거 얘, 뭐야 예어뭐 눈사람이 있고 오네 이거 사러 왔어요 여러분 이거 사러 개봉기 할 거니까 개봉기 때 보고요 이것도 너무 이뻐 이거 되게 이쁜데 여러분 되게 비싸요 19만 4천원 이것도 이쁜데 이건 12만 3천원 하여튼 목마가 좀 어마어마하게 비싸네 오 여기 귀여운 곰들이 장식 오너먼트에요 오너먼트 포스트코는 이렇게 회연제 아, 그래 여러분 저 이거 사라 나 이거 사고 싶었지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거지 인이왕큰게 3만원 나는이 이렇게 큰데 3만원도 안 한다고 여 원래 우디도 있는데 우디는 왜 없디야? 이노홍쥬 눈이 아주 똘망똘망하고 입체적이네 이렇게 엘사들 디즈니 프린세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용품 종이예요 학용품 종 학용품 종이 인데 여기 좀 뒤집어지는 거 있죠 여기 12,990원 13,000원에 이렇게 <웃음> 마스킹 테이프가 몇 개야 6개에 수첩 2개 이렇게 예쁜 볼펜까지 해서 12,990원 얘뿐만 아니라 이게 찰리 브라운도 있어 그리고 이 딸은 얘 신데렐라 컬러링북이에요 여러분 컬러링 그게 이렇게 색연필하고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주는데 11,500원 5 <웃음> <웃음> 너무 싸다 너무 싸다 너무.. 너무 합리적인 가격이다 진짜 코스트코는 <웃음> 그리고 이원 뭔가 원런 것도 50원 50원 50원 이건 이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그냥 프린세스 날린 프린세스들 생년필이 프린세스야 오, 고퀄 미쿡 스타일이니까 어? 아니네? 한국거네? 금홍팬시에서 나왔네요 미국 거 아니고? 코스트코에는 이렇게 디즈니들 이런 게 있고요 어네 장난감이 원래 톨스토리도 있다고 했는데 톨스토리를 못 찾겠네? 없어요 여러분 그래 이거 나 이거 살 거야 끈이라도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거 어떻게 들고 가라고 내가 보고 죽었네 이 e 심심해. 그니까 오늘 밥 같이 먹어야 맛도 맛있데집 나 사람 너무 많다 아. 짠! 이렇게 스튜디오로 옮겼습니다 개봉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뜯어볼게요 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천천히 조심스럽게와와와 와, 와. 이게 뭐할게 없어 개봉기를 뭐할게 없네 딱 가까이 와야 되겠어 이게 너무 멀다 나랑 카메라가 낮아져야 될것 같아 어떻게 하면 낮아지니 너무 낮아져? 너무 많다. 디즈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쁜 트리, 어 디즈니, 어 오로고로가 나왔습니다. 오로고로가. 주행에 아무것도 없는 그 트리에. 트리 나는 코바볼게요 바로. Wish you a Merry Christmas. Wish,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비테라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죠. 구피가 이렇게 스키를 타고 날아갈 것 같고 또 도널드 덕과 플루토와 미키 푸 이렇게 있습니다. 불을 꺼야 더 예쁠 것 같은데 한번 불을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싸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디즈니 건데 이 정도 크기인데 가격이 이 정도라는 거는 혜자다! 하나 소장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편으로 제가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는 디즈니 스토어에서 되게 오래전에 샀던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게 여기 보면 피그레스 귀가 한 쪽이 없어졌어요 속상해 진짜 귀가 어디 갔는지 여러분 불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푸가 있는데 이렇게 불을 키면 이렇게 어이 진게괜찮다 이렇게 해찮죠 여러분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이쁜데 이렇게 피그라스 귀때기가 그때도 한 4만원 돈이었거든요 몇개 크기야 근데 이거는 한 13만원 정도 움직이고 심지어 불도 들어오고 소리도 돼 노래 한번 다시 한번 켜볼까요 여러분? 한 몇, 몇 가지 곡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가사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Happy New Year 음, 나나 나 음, 아아아 음. 지금 아, 아. <웃음> 자리가 좀 포화 상태라서 줄 때가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분. 일단 여기 자리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자리. 짠! 어떻게 여러분 힐링이 좀 되셨습니까? 할로윈 때 여러분 제가 이태원에 가서 코스튬을 하고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근데 혹시나 저를 아, 아시는 분들은 노아스토리 구독자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초콜릿, 사탕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안는척 그 해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